안녕하세요. 꽃년이에요. 오늘은 이마트, 노브랜드 떡볶이를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먹으면은 살찔 것 같아서 먹으면 안 되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조리 방법은 간은 떡볶이 떡을 찬물에 헹구어 체에 받쳐 놓아주세요. 쫄깃한 식감의 떡볶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. 프라이팬에 물 300ml 종이컵 2컵이래요. 떡볶이 소스 떡볶이용 혼합건데기를 넣고 센 불로 끓여주세요.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간은 떡볶이를 넣고 눌러붙지 않게 저어주며 5분간 끓여주세요 기호에 따라 어묵, 양파, 파 등을 곁들여 조리하시면 더욱 맛있는 떡볶이를 질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끓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떡볶이를 끓으면 약간 그 힘내가 나지 않아요? 식초 냄새? 아, 참고로 노브랜드 떡볶이는 2인분 기준이고요 975칼로리래요 정말 양심 없는 칼로리네요 떡볶이가 근데 원래 그런가요? 떡을 담았습니다 음, 쌀떡볶이에요 이마트 노브랜드 떡볶이는 쌀떡볶이입니다. 아 매워 이제 떡볶이를 다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약간 뿜거 같아요 벌써 음? 음? 맛있어요 이 마트 노브랜드 떡볶이에 다시마, 부가, 파, 라면 넣고, 음, 부가에 빨간 맛이 들었어요. 뜨겁진 않은데 그냥 한번 올려봤어요 맛을 설명하자면 음 약간 달아요 달고 매워요 딱 그냥 분식집에서 먹는 맛 같아요 음. 너무 맛있 음.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놓고 먹었으니까 이가 자전거 타야 되겠죠? 음. 북엇국을 한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데 다음에는 한번 끓여봐야 되겠죠요 국물 내서 이런거 해서 먹으니까 맛있는거 저 이제 카메라를 끄고 본격적으로 먹겠어요. 짠! 오늘의 꽃년이 쿠킹 이마트 노브랜드 떡볶이. 맛있사용. 얘가 되면 꼭 해서 드셔보세요. 추천합니다.